아 <웃음> 우아하하하하하 이야아 오한 마리 들어갔고 오두 마리 들어갔고 오, 오 좋아좋아좋아 오야 들어봐 들어봐 <웃음> <웃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빠 거기 길이 있어요? 아니 들어가는게 맘 마실거 그래요? <웃음> 원래 물고기 잡을때는 사람이 없는곳으로 다녀야지 어. 어. 고라니를요? 그 고라니. 아 그러네? 이게 뭐야? 고라니 다리인데? 다른 이거 어. 뭐야 이거? 오씨, 징그러워 아빠 해보실래요? 자 오늘의 빠루지는 아버님께서 운동 좀 한번 해보자 <웃음> 힘드시면 바꿔드릴게요 아빠 어 여기 요거 요거부터 대봐요? 야 이거는 베큰것 같은데? 베켰어요? 어디 아닌가? 이 어. 옆으로 물고기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어 여기 물.. 잠깐만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 있어? 여기 어디? 여기 물고기가 아 낙엽이구나 낙엽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쟤 <웃음> 있다 쟤 뭐야 얘 물리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 안 어이기이다이이이이딱 어, 들어왔다 어, 뭐야 얘안 들어갔다 얘 뭐야 얘 여기 있다 여기. 어. 뭐지? 뭐야? 들었어 저, 들었어? 껍질구나. 껍질. <웃음> <꺽지. 웃음> <웃음> <꺽지. 웃음> 오 흔들린다. 오, 나 퉁가리 나왔어, 아빠. 나왔어? 나왔어. 들어갔어? 오! 오! 오 야. 야, 시리! 퉁가리 두 마리. 야. 어, 여긴 퉁가리가 많아. 그러니까 와, 이거 시리도 시리도 뭐야? 없어야. 그러니까요. 와, 어마무하네 아. 자, 갑니다. 가봐요. 으아! 오, 한 마리 들어갔고. 오, 두 마리 들어갔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들어봐, 들어봐. 야, 들어봐, 들어 이야. 들어갔네? 뭐야, 한꺼번리 들어갔는데? 엄청 들어갔대, 야. 아. 여기다 모여있었네. 그러니까. 껍지 어, 실이 기름종인데이거는 살려줄게요. 보호종입니다, 보호종. 아. 기름종계 귀하니까 살려주는 야, 게 좋아. 기름이야. 왜, 거기도 기름종계가 기름... 여기 많네? 엄청 많아요. 이거는 보호해야 될 종이라서, 어, 여기도 있다, 비누 종이에. 어. 보호종을 살려주겠습니다. 바로. 아우, 지렛대 지렛니 땀이 삐질삐질나네 땀이 많이 난다, 야. 아유. 날씨가 이렇게 폭에네 겨울 날씨가. 어우, 저 올라간다, 저 위로. 뭐야, 뭐야, 뭐야, 시리도, 오호! 야, 막 올라가, 막 올라가! 슬러올라가 <웃음> <웃음> 엄청 많이 올라가 저또 올라간다, 올라간다. 돌멩이 올라갔다 돌멩이 <웃음> 왜 거기 올라가 있지? <웃음> <웃음> 좀더 들어 볼게 좀더 들어 볼게 해봐 자 들어보세요 어. 어, 다 나간거 같아 어여봐이 어. 시리 바시네 야 시리 바시네 사이즈도 엄청 커 봐봐 <웃음> <야>, <웃음> 야 어쩐지 시리가 막 도망가더라. 야. 시리가 막 도망가. 이게 돌멩이 로도막 올라갔어. 떴네. 떴어? 어, 이 퉁갈이 있어. 퉁갈이 있어? 있어? 어. 퉁갈이 있어.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퉁갈이. 야, 이쁘게 생겼다, 맞죠? 총가리가 이뻐. 송리 아, 총가리? 여기 특징, 빠가살이가 없다. 빠가살이가 아, <웃음> 없네. 다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건 안에 고기가 있어 밑으로 떠 내려온다 이쪽으로, 족대로. 저기서 해봐 이거 이거. 야, 이거. 요건 안에 들었다 하면 대박이다 이거 는우이 너무 커요. 지지. 어뭐 어, 있어? 땅이 걸렸어, 땅. 할게요. 걸렸어? 해봐. 야. 오, 야 이거 완전히 대박가게야 응? 오, 야이건 그 아까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도도 잡고오 어, 요 봐. 모래가 한가득이야. 어, 모래도 잡 모래가 한가득인데. 고기도 엄청 많아. 어, 거기 봐. 이 봐. 야, 그거 봐. 이 뭐야? 야, 대물 껍질. 이 대물 껍질. 꼭지 엄청 크다, 여러분들. <웃음> 아, 한 17cm 정도 되는. 이런 거면 엄청 큰 거지. 야, 진짜 이정도면큰 거예요. 야, 실이 큰거 봐라, 야. 야 큰거 봐라 와, 실리 와, 이리 엄청 크고. 박사? 어이 뭐야? 저, 저기, 어어이어이어 어휴. 어휴. 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 어휴. 어휴. 어 와 여기서 상어려 있네. 퉁가이이어 그러니까. 야이야 끝내준다. 오. 더해봐. 어 여봐. 기죽고 있어저 옆으로 와. <웃음> 이거 빠져나가도 돌이 크니까. 어, 됐어. 데, 됐어. 하지만. 아유 이게 오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배가살이가 잡혔네. 배가살이. 백아사리. 배가살이가 사이즈도 크다. 그, 와, 뚱뚱인데 어, 배가살이가 사이즈가 크네. 야, 그래도 여기 엄청 많이 있었네. 어. 맞죠? 와. 나 아, 이거 크다. 돌이 너무. 요쪽에 와서 한번 해봐. 이쪽에. 야. 어디 커? 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오. 오 옆으로 센다 옆으로. 오우 봐. 뭐야 뭐야. 뭐야. 아빠. 오 야. 뭐야 뭐야. 만지네 <웃음> 엄청나다 엄청나, 야, 뭐야? 엄청나 엄청나, 저기 아, 저기 저기, 저기 봐요. 뭐야 뭐야? 내려온다 내려온다요. 아 힘들어, <웃음> 들어 엄청. 이거, <웃음> 뭐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저 고기들이. 아, 어 들어볼까? 일단 들어봅시다 아빠. 들어보고, 어디 봐. <웃음> <오> <웃음> 무진장맞다 무진장 <웃음> <야. 웃음> 많아. 야. 자, 야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살려주고. 그럼 가도 돼. 가도 돼. 어, 여기 알게구리 또 있네. 어디 어디 가운데. 가운데? 어어 어, 알게구리야 진짜 리얼 알게구리. 리얼 아, 알게구리. 배 뒤집어봐. 어 리얼 아, 알게구리. 아, 어, 어, <웃음> 미안 미안 미안. 야 무슨 많다. 또종개 전개 살려주고. 살려주고, 너는 진짜 보기 힘들어서 살려주는 어, 거야. 어, 보기 힘들어서 살려주는 어, 거야. 이런 애들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자, 모아주세요. 오늘 얼마나 잡았나, 한번. 천천히. 자, 우와. 이야. <웃음> yeah. 그러니까요, 우와. 아, 엄청 많다. 이 밑에, 밑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웃음> 이게 다, 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이 잡았다 야 꼭지가 크긴 크구나 일단은 대물꼭지 대물 대물꼭지 대물꼭지 야 엄청 큽니다 대물꼭지 야 이게 이렇게 커 그니까요 러손바닥 어. 손바다 손바. 20? 야 18, 19정도 어 네. 되는 사이즈 아, 큰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이게 물살 때문에 좀좀 좀. 음. 어, 울려서 물에 그래, 잘 잠가가지고 야, 사이즈 좋은 동을 한번 꺽지. 골라보겠습니다. 꼭지, 시리, 시리, 시리들이 이렇게 사이즈. 그러니까요. 와. 시리, 대가살이, 대가살이, 대가살이. 어우 크다. 크다 크다. 일명 똥고기. 똥고기. 또 저... 시리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퉁갈이. 퉁가리. 퉁갈이는 사이즈가 큰거 그렇게 안 보이네. 그러니까요. 이좀 작다. 살려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아우. 이... 다 때야. 그러니까요, 시리 여기 시, 물이 그렇게 깨끗한 겁니다 여기가. 이야, 사이즈가 너무 좋네. 누굴까요, 시리? 봐, 와, 크다 크다. 자, 우리 작은 물고기들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퉁가리들 봐, 투가리 잘 가네. 조심히 가요. 와, 잘 간다, 잘 간다.